안녕하십니까.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혈압. 고혈압 중에 고혈압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고혈압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본태성 고혈압이 원인이 뭐냐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본태성이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이다 이런 뜻으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rimary hypertension 원래부터 고혈압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2차성 고혈압을 secondary hyperten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2차성 고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아직도 밝혀지 본태속 고혈압의 과연 원인이 뭘까? 이것을 통찰적 관점에서 보면 원인이 자명합니다. 고혈압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고혈압의 정의가 뭔지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압이 높다는 거죠. 평상시 혈압이 뭐 예를 들어서 120-80이 정상이라면 그보다 훨씬 높은 140-90 에 이상이 고혈압이다. 또 옛날에는 뭐 150-100 에 이런 식으로 고혈압의 기준은 계속 달라져 왔다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이 고혈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혈압계를 재때 오른 팔을 대거나왼 팔을 대거나 결국 팔의 혈압이죠. 이 몸의 전체 혈압이 아니라 그 당시 재었던 그쪽 팔의 혈압이죠. 예를 들어 목의 혈압도 아니고 다리 혈압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재었던 혈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혈압계 병원에 있는 건 팔을 재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팔의 혈압이 높다는 것은 결국 나의 상체의 혈압이 높다는 거지 몸의 전체 혈압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실험해 보시려면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종아리 혈압을 재보시면 팔의 혈압과 종아리 혈압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오른쪽 왼쪽 팔다리가 다 혈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리 혈압보다 상체 혈압이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럼 왜 다리보다 상체 혈 높은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고혈압이 대부분 약을 안 먹고 싶지만 약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아니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뇌 혈관이 터짐을 막기 위한 것이죠 또 눈도 고혈압이 심한 경우는 망막이 박리가 되거나 결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눈 쪽에도 피가 터지기도 합니다 결국 상체의 혈압이 높고 눈과 뇌의 혈압이 높은 것이 고혈압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위쪽 얼굴간에 그리고 팔의 혈압이 높을까를 한번 두고 보시면 통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통찰적 관점에서 고혈압의 원인은 감각의 과사용이 되겠습니다 감각의 과사용이란 것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각을 좋다 싫다의 감정에 기반을 해서 본다면 싫다는 것은 스트레스 좋다는 것은 이제 즐거움이 될 것이고요 옳다 그르다로 봤을 때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지고 옳다 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쾌감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나쁘다 싫다 라는 쪽으로 과사용을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좋다 옳다 이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성적 쾌감이나 감성적 쾌감을 뜻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감각을 이용한 쾌락마저도 감각을 과사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풀 때도 시각과 청각으로 풀겠다 하면 은 영화를 본다든지 미각으로 풀겠다 하면 술을 마신다든지 후각과 미각으로 풀겠다면 은 담배를 태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빴던 감각을 결국 즐거운 감각으로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감각의 작용을 감각으로 덮어서 감각을 두배 이상 쓰게 되기 때문에 감각의 가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기 싫은 상사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승친구를 만나려고 한다든지 용주점에서이성을 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빠질 수가 있고요. 듣기 싫은 말을 좀 들었다. 그러면 청각적인 불쾌감이 빠지기 때문에 청각의 쾌락을 위해서 이어폰을 낀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각을 덮으려고 하는 결국 시각을 또 썼다가 또 시각을 또더 쓰게 되고 청각을 나쁜 감각으로 쓰다가 청각을 좀더 더 즐거운 감각으로 쓰게 되고 이러면서 얼굴로 계속 피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두 방향으로 피가 가게 되는데요. 상체, 그러니까 목으로도 가고 팔로 가는 상체로 가는 피가 있고 하체로 가는 대동맥을 통해서 가는 피가 있고 자기를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얼굴로 피가 가면서 팔로 같이 피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팔에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높을 수가 밖에 없다 결국은 얼굴의 감각에 어떤 계속 에너지가 쓰임으로써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해주려다 보니까 혈관이 수축할 수 밖에 없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그 압은 더세어질수 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단맛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에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니 감각적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감각의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혈당이 당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각 중에 그 단맛에 좀더 취약하고 감각에 끄달리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고혈압 환자가 쓴맛에도 좀 취약할 수 있는데요 결국 감각적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혈장을 올려야 되고 혈장을 올리려면 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안에 나트륨, 소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소듐은 결국 먹었던 음식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혀의 감각 중에 짠맛을 활성화 시켜서 짠맛에 강한 식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혈장을 올려서 계속 얼굴의 혈압과 혈류를 유지하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풍미에 대한 기름진 맛에도 빠지게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고지혈증을 키게 되고 그러면 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이 높아져서 결국 다리를 별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복부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고 중심형 비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고지혈증이 생긴다면 또 혈관에 때가 끼게 되고 그러면 바깥쪽에서는 지방이 누르고 안쪽에서는 혈관에 때가 끼이고, 당독소 등에 의해서 혈관벽이 의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압이 좀더 올라가게 되는 점점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당뇨 등이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은 보통 시각, 청각, 촉각의 쾌감, 쾌락으로 인해서 좀더 이루어지는 감각의 과사용이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어루만지고 성적인 터치를 하고 이성과의 살결이 돼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쾌감을 좀더 느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중독에 빠진다든지 어떤 분들은 쇼핑에 대한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각에 대한 중독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촉각에 대한 쾌락에 빠져서 촉각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시각, 청각, 촉각의 쾌락에 의해서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계속 에너지를 쓰면서 결국 미각에 대한 중독증도 빠지기 때문에 미각과 후각에 대한 쾌락으로 빠지면 은 맛있는 냄새, 맛있는 맛에 빠지면서 비만이나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 이런 고혈압의 시작은 감각의 과사행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감각의 중독에 잘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쁜 사람, 멋진 남자를 보면 쉽게 매료되기가 쉽고 그리고 술이나 담배의 중독에도 빠지기가 쉽고 도박에도 빠지기가 쉽습니다. 고혈압을 가지신 분의 감각 즐겁다고 생각되는 감각을 상대방이 보여줬을 때자기를 당하기도 쉽다. 즐거운 감각에 매료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감각의 조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 이런 감각의 과사용은 체질 따라, 성별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나뉠 수가 있는데 테스토스테론, 약자로 TTT형 고혈압, 그리고 에스트로겐형 약자로 EST 고혈압,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은이 TTT형 고혈압은 한마디로 시비중독, 시비, 중독, 시비 쾌락에 빠지는 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이 들어오면 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TTT형 고혈압은 변형계의 감성인 내보다 대뇌피질이성인내에 옳다 그르다 라는 판단 즉 시비를 가르는 시비에 대한 쾌락을 많이 느끼는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ST형 중독은 어떤 대상이 얼굴의 감각을 통해서 뇌에서 판단하게 될때 감정을 가지는 변형계를 통해서 감성에 자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보다는 좋다 싫다의 쾌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EST형 고혈압은 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쉽게 말하면 TTT형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옳다 그르다 시비를 가르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집니다 결국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항상 옳다 아니다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번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개시 호르몬, 시작 호르몬이죠. 일을 많이 벌립니다. 시작은 많이 하는데 결국 마무리를 못하죠. 그래서 TTT형 고혈압은 남성이 좀 많고 일은 초반에 많이 버리지만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용두사미형이 많고 시각, 청각, 촉각, 눈으로, 귀로, 터치로 이런 쾌감을 자꾸 즐기려는 이런 형들이 주로 많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ST형 고혈압은 여성 호르몬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은 마무리 호르몬이라 종결 호르몬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청소를 잘하고 설거지 를 잘하고 마무리 정리를 잘하는 형이다 보니까 이런 한번 일을 할때 정리를 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걸알다 보니까 처음 일을 시작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주었을 때 자기가 완벽주의자라는 걸 알고 일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항상 머뭇머뭇거리는 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든지 어떤 것이 주어질 때 항상 감각을 많이 켜서 눈을 켜고 귀를 쫑긋이 세워서 항상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팔다 다은 움직이지 않고 얼굴의 감각과 내 생각을 많이 쓰는 형이다 보니까 결국 갑상선 항진증이 걸려서 나중에 안구 돌출과 같은 그레입스 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이 est형 고혈압이다. 그래서 est형 고혈압은 갑상선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시각의 과사형. 결국은 미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늘 편한 시선이 아닌 긴장된 시선을 가지고 있고 의 과사형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좀 불편하게 말을 듣는다든지 삐딱하게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구요 촉각의 과사형 촉각 방어를 한다든지 터치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든지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고 또 미각이나 후각의 과사형 좋은 냄새와 좋은 맛을 찾아서 막기행을 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이런 감각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얼굴에 피가 많이 필요하고 얼굴에 피가 많이 가야 되다 보니까 심장에서는 상체로 많이 피를 올려 줄수 밖에 없고 상체로 피를 올리면서 몸은 움직일 이 다리로는 가지 않으니까 결국 많은 피들이 다리보다는 상체로 얼굴로 많이 가게 되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생각 과다증후군이라든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가 쉽다. 이런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TTT형 고혈압처럼 즉흥적 판단을 한다든지 EST형 고혈압처럼 판단을 머뭇거리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왜 이런 감각적 과사형으로 고혈압이 생겼을까요? 이런 감각적 과사형의 주원인은 심리 불안에 있습니다. 그전 시간에 얘기 드렸다시피 심리는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 세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과사형이란 것이 인식심리가 과사형을 많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억심리도 인식이 많아지면서 과사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억을 사실에 기반해서 이성의 판단으로 가버리면 TTT형 고혈압이 빠지게 되고 기억이 감정으로 기반해서 감성의 뇌를 자극한다면 EST인 고혈압으로 빠지기가 쉽다. 결국 인식과 기억은 많이 쓰되 표현을 하지 않는 이런 심리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인식은 과하게 쓰지만 은 표현은 작게 하기 때문에 소심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가 고혈압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늘 긴장을 하고 남 눈치를 보고 표현을 약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굉장히 큰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긴장하게 하는 고혈압의 주원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특정 대상에 부정적 시선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덮으려고 또 감각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로 뇌로 피가 많이 가서 위쪽으로 한 혈류를 심장에서 많이 보내주다 보니까 팔에 같이 혈압이 느껴져서 그것이 고혈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본태성 고혈압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혈압을 가지신 분 중에 본태성 고혈압, 즉 원인을 찾지 못한 고혈압은 결과적으로 감각의 과사형으로 인한 것이다. 결국 나의 심리가 약하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고혈압이 되는 결국 똑같은 것을 좀더과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이런 성격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감각의 과사용을 한다는 것은 감각의 조절을 잘 못한다. 결국 감각에 취약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이것을 시청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너무 보호를 하는 이런 습관들은 결국에 감각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이들은 감각에 쾌락에 빠져서 오히려 감각에 의존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커서 본태성 고혈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서 후천적으로도 또 고혈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식욕조절, 감정조절, 감각조절, 결국 잘 참는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고혈압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 동력이 될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